순서만 바꾸었을 뿐인데. 왜, 평소 먹성이 좋은 막내는 몸이 튼실하여, 이번 감기 유행에도 끄떡이 없지만, 큰 녀석은 감기약을 먹어야 합니다. 약두 알을 입에 넣고, 시럽을 먹은 다음 물을 마셨는데, 혀에 아래기 녹아 붙어서, 물은 마셨지만, 그 아래기 입안에 남아 토하고 맙니다. 엄마가 다시 주워서 먹이지만, 또 토하기를 반복합니다. 보다 못한 제가 나섰습니다. 딸기 두 알을 준비하고, 물한컵 다시 떠와, 그리고 저는 아들 녀석에게 말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된다. 왼손에 딸기를 하나 들고 그 다음 물을 한 모금 머금은 다음 시럽에 알약을 섞은 것을 입에 넣고 바로 삼킨다 알았지? 그리고 바로 왼손에 들고 있는 딸기를 즉시 먹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끝이 난다. 큰 녀석은 그대로 했고 다시는 토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먼저 먹게 되면 가루약이든알래이든 미래가 민감한 아이들에게 그약 맛과 냄새가 무척 역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물을 먹고 삼키려 해도 혀 점액에 들러붙은 알약이나 가로약이 잘 떨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순서를 바꾸어 물을 먼저 입에 머금고 알약이나 가로약을 먹게 되면 혀에 달라붙지도 않고 또 삼키자마자 물과 함께 바로 식도를 경유하여 의해 도달하기 때문에 토하지 않게 되고 물만 느껴질 뿐 알약은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성공하는 방법을 창안하지 못하는 제주의의 친구들에게 순서를 바꾸어 보려고 알려주는 방식으로 저로의 기회들을 제공해 주었지만 고집스럽게 성공의 방향과 반대쪽 길에 고착하는 것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투자로 두번 망하고 세 번째 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의 주식 투자로 실뢰한 사람들 공통점은 지수 주가가 폭등해서 비쌀때산 사람들입니다 저도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수가 낮고 주식이 쌀 때까지 기다려서 천천히 매수한 사람들은 실패하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망합니다 무슨 모래성에 회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태만이 공신이폭등주이 무슨 놈의 회사가 며칠 만에 좋아졌다, 며칠 만에 나빠졌다 합니까? 다들 주체세력 사기꾼이 지어낸 말입니다. 장이 계속 좋아진다는 말은 오로지 말 뿐으로 그칩니다. 주체세력이 몇천억 사면 무조건 폭등이요, 몇천억 팔면 무조건 대폭락인데 어떻게 앞으로 상승, 하락을 논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폭등 때 남들의 그럴듯한 말만 믿고 매수했다가 두번 깡통찬 경험이 있습니다. 육아가 고가인데 주식 폭등은 어불성설이지요. 주식을 비쌀 때 사면 누구든 백점백패합니다 부동산이나 모든 물건도 비쌀 때 사면 다 망하지요. 싸게 살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사야 백전백승합니다. 세일 기간에 사야 안전하게 많이 얻어먹겠지요. 당연한 시장 원리인데 그걸 모르고 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밤하늘에 별보다 많더라고요 일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싸게 살 기회가 옵니다. 그때만 얼추 매수해서 몇달 가지고 있다 얼추 고점 매도하면 년 30에서 40%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먹습니다. 매수를 못했다면 고가의 매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유해서 많이 남은 사람들은 수익을 챙기고 다음 기회를 엿보아야겠습니다. 기회는 또 오는데 조금 더 먹으려다 코스닥 폭등조 한가 몇 번이면 전 재산 다 날라가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지요. 맨 꼭대기까지 먹기는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대략들 많이 챙겼음 다음 기회를 엿보셔야 합니다.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시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공부만으로도 안 되는 게 주식입니다. 먼저 소액으로 투자해보시고, 스스로 경제에 둔감하고, 투자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깨끗하게 미련을 버리십시오. 뭐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돈이 좀 남아서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면 간접투자를 하시던지, 그래도 꼭 직접 해보고 싶으시다면, 다 날려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만 투자하십시오. 그것도 먼저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은 후에 말이죠. 참고로 모의 주식 투자는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 자기 돈으로 거래하는 것과 가짜 돈으로 거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열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박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100%에서 1000% 가능성은 로또 1등만큼이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투자자들 가운데 그런 종목을 들고 실제 수익률이 1000%라고 할때 그걸 챙길 수 있는 개미분이 몇퍼센트나 될까요? 0.001%도 안됩니다. 상승 추기에 팔고 나오거나 상투에 잡아서 손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나마 빠른 손절이나 작은 수익이라도 챙기면 잘하신 겁니다. 미련스레 반토막까지 들고 가시보이 허다하지요. 장투라는 미명 아래 그나마 실적 꾸준하고 배당이라도 좋은 종목이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하며 배당이라도 챙기지요. 하지만 대개의 단기폭등주들은 실적 검증이 안된 부실주들 투성이죠.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몇년 뒤에 성장성을 보고 투자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때는 또 다른 성장 테마가 나오고 이미 지금의 성장성 어쩌고 하는 회사들은 일반화되거나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종목 선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무작정 투자하시지 말고 목표 수익을 정하고 이익 실현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때론 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그만 실제 수익들이 모여서 진정한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계좌상의 수치는 그냥 숫자 놀음일 뿐입니다.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실제 수익이 아니지요. 적절한 현금화는 필수입니다. 수익 나시면 가족들과 외식도 하시고 자녀들 선물도 사주시고 평소 하고 싶었던 여가도 즐기십시오. 1년 365일 그 중에 주말과 휴일을 떼고 모니터 앞에 계신다면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재미삼아 했다가 여기에 모든 걸 걸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저기 떠들어대는 애널들의 추천 종목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ARS 한번 듣는데 최소 3에서 5만원 이상일 겁니다. 라이브 월장액 최소 30만원을 넘어가죠. 그 돈이면 차라리 가족들과 외식이나 하시던지 건강을 위해 보약이나 지어드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게 가정이나 내수경기 회복에 더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예전엔 주식 투자하려면 수수료와 세금만 내면 되는데 요즘은 전화비에 비싼 정보이용료도 내야 된다지요. 안 그래도 힘든 개미들이 내야 할 돈이 더 많아졌네요. 간단하게 본인이 1000% 폭등할 주식을 미리 알았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그것도 매일 2에서 3종목씩 그럼 그 종목을 남들한테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혼자만 아는 특급정보, 남들 다 알아라고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3만원 준다면 가르쳐주겠습니까? 적게는 200에서 300%에, 많게는 100에서 1000%의 대박 종목들을 하루에 두세 개씩 아는 사람들이 모한다고 매일 글적어가며 무방으로 사람 모으고 전화 녹음하고 이직거리를 하겠습니까? 은행에 아님 사돈에 팔촌까지 빛을내서라도 직접 1000% 한번 먹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아야지요. 뭐한다고 날마다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욕먹어가며 힘든 짓거리 하겠습니까? 참고로 대부분의 사이버 애널들은 이미 주식투자로 쪽박을 찬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때 반짝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좀 비약해서 말하자면 더 이상 할거라곤 사기성이 짙은 줄 알지만 그래도 이집 말고는 할게 없는 분들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나름대로 직업관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게 배운 게이 집뿐이라. 직접 투자하려니 안정적 수익이 어려워 생활이 안 되니까 과대포장으로 종목이라도 팔아야지요.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더 안전하고 돈이 되니까요. 손실 걱정 없고 책임질 필요 없고 하루 운에 따라 칭찬을 듣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모아야 들을다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들 스스로도 누구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오늘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100% 확신 외치는 종목의 자기도는 선뜻 쉽게 투자 못할 거라는 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초보들보다 좀더 경험이 많을 뿐이죠. 사기성 짙은 말로 순진한 개미를 유혹하는 사이비 애널들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어찌 그들은 장사꾼이니 대박의 환상에 젖어 맹목적으로 종목을 구걸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조금만 하면 쉽게 애널들을 알수 있습니다 자료들도 넘쳐나고 좋은 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공부하고 종목을 발굴하고 계획성 있는 투자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피 같은 돈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키셔야죠 여기저기 휘둘리다 보면 남는 건 마이너스 계좌뿐입니다. 부디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지혜를 얻으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